한번 천식. 안녕하세요. 구보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관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뭔가 자기 인생과 싱크율이좀 맞을까요? 아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죠. 어느 정도로 좀잘 맞아 떨어질까요? 관상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음. 마음이 얼굴에 곧 빛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상은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게 관상이거든. 이 음. 그 때문에 그 금방에 치해 있는 거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상이 변하면 본인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거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마음이 변하는 거니까. 뭐, 근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나오잖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네네.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관상은 그때그때 그때 얼굴, 눈, 코, 입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얼굴 빛이 변하는 거지.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관상을 한명 음. 한번 가져왔는데, 음. 이분 그냥 일단은 봐주세요. 누군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알았어요. 네. 이분 그냥 한번 봐주세요 어떤 좀 기운이고, 오른쪽으로 응. 넘기시면 한장더 있어요. 뭐야? 옛날 사진이네. 네, 조금 옛날 사진이에요. 어, 진짜? 네. 관상을 보면 귀신이 덮어 씌는데 그게 어떤 뜻이에요? 혼이 혼이 그 혼령이라 그러지 그지 죽은 혼이잖아 혼령이 덮어 써 있는 상이야. 오. 그러면 혼령이 덮어 써 있는 사람은 생각이 또라이지, 뭐. 아, 그 정도로요? 그렇지. 우리가 왜, 어, 뭐, 동네에 뭐, 이렇게 꼬꼬꼬 돌아댕기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잖아. 네네.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간상을 보면, 지금 내인 때 사진을 세 장을 보냈거든. 내인 때세 세 장을 보여줬잖아. 네네. 근데, 간상이, 아기 때 하고, 이게 뭐 성장 과정인 것 같은데, 네네. 보면, 애기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 네네. 괜찮은데 정상적인데, 근데 이 사진이나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점점 점점 고립돼 있는 사람이야. 왜 고을 수 있잖아 왜? 왜 음. 그것이 극도에 이렇게 고립돼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왜 보편적으로 말을 하면 자기 세계가 엄청 강한 사람이지. 음. 자기 세계가. 그렇게 이 사람이 뭐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면. 극도에 미워하는 거지. 자기하고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사람을 미워하면 극도에 미워하게 돼 있거든. 막 저주를 내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저... 앙심을 품는다 그러지 왜 우리가. 쓸데없이 앙심을 품는 거야. 이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의 심정 상하는 말을 내뱉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이 사람은 밤새 일을 갈면서 내한테 그런 말을 해서, 왜 그런 말을 해서, 앙심을 품는 오. 사람이지. 그러면 앙심을 품으면 이를 물자는 거지.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앙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수에 칼을, 칼을 세우는 거지. 저주를 내려오는 음. 거니까. 이, 이, 이, 이 사람 간상을 놓고 보면 그래. 간상이 어떤 면이 좀 제일 그렇게. 눈썹하고 눈이지. 아. 눈, 눈썹하고 눈, 코. 이쪽인데. 입입 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야. 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오. 말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굉장히 차분하고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야. 어. 내성적인데 이쪽 이쪽은 좀 강한. 혼자서 독, 독을 품고 있는 거지. 어, 진짜 무서운 소리. 어, 독을 품고 있는 거지. 어. 이를 물고 있으니까 이를 막 이를 이를 이렇게 바닥 바닥 갈면서 복수의 칼을 세우고 있는. 그게 혼이지, 혼. 음. 그 억울하게 죽은 혼. 음. 뭐어뭐이이가 중에 뭐 누가 뭐 억울하게 죽는 혼이 있다든지. 음. 뭐 그런 거지. 옛날 때는 이 사람이 그런 기가 있는 거지. 이건 초년은 중년은 말년혼을 봤을 때어 어때요, 좀? 그 어디에 갇혀 있지? 지금요? 어, 갇혀있는 걸로 보여 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방 네. 안에 혼자 이렇게 갇혀있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암흑같은데, 깜깜한데 이렇게 갇혀있는 음... 게 보이는 거지. 아, 그런 게 보이세요? 어, 깜깜한데 이렇게 갇혀있는 거지. 어...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다? 어. 어왜 고립되어 있을까? 왜 고립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을 해보요 어, 그게 이 사람은 앙심이야. <웃음> 앙심이야, 음, 앙심. 네. 음. 저, 네. 나도 그, 해나 해, 응. 왜고립어 있는지 알려드릴게. 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번에 아베 총리를 총살하신 분 그분이에요. 어머 어머. 그래서 총격범이신데 이제 예. 이분이 총격한 분 총격한 사람이에요. 그 예예. 네. 예.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저기, 오, 아까 껌껌하다고 하셨잖아요. 음. 오사카 구치소 안에 있다고 는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어디 어 이렇게 깜깜한데 이렇게 갇혀있는 걸로 보여 네. 혼자 고립돼가지고. 이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관상에 나왔을까? 그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앙심을 품는 사람이니까. 혼이, 혼이 벽혀있다니까, 이사람 그게는 이분이 아닌또 다른 사람이 몸에 있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가 왜 빙이 됐다 그러잖아 빙이 된 사람이야 굉장히 내성적 내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어내 내성 내성적인 사람이지 그거 말 수도 많지가 않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뭐 많지가 않고 조용조용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어느 날로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뭐 사찰을 갔다든지 어디에 가서 아마 내가 봤을 때 빙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 지방 가중에 조상은 아닌 걸로 보이고 빙이 되는 사람이야 빙이 된 사람은 답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또라이지 뭐 그치? 또라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남들하고 틀린 면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는 우리가 다 하나같이 뭐 또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를 거야. 근데 앙심이거든. 그냥 그냥 싫어. 세상이 모든 게 불만이니까. 모든 게 불만이고 비관적이고 분노에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갈고 밤새도 일을 갈고, 갈고 갈고 갈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뭐그 사람을 해코지를 했겠지.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탁 지르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 뭐 칼을 쐈다든지 뭐 총을 쐈다든지 갑자기는 아니야. 맨날 며칠을, 몇년 동안 아마 이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 비위가 응. 쉽게 걸리는 건가? 쉽게 걸리지는 않지. 쉽게 걸리면 다 떠나야 되거든 이전 세계가. 쉽게는 아니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왜 해년에 무슨 안 좋을 때 우리가 피해라 어뭐 금해라 어디 가지 마세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오늘 만약에 상갓집을 갔어. 갔는데 거기서 빙의대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거기 그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느 장소를 갔다 왔을 거야. 사찰. 내가 봤 때는 이렇게 사찰이 보이거든. 옛날 오래된 뭐 절간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산이나 산 쪽으로 이렇게 습한 쪽으로 이렇게 기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갔는 것이 보이거든. 거기서 빙의될 확률이 내가 봤을 때는 한 100%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이, 이, 이 사람이 응.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뭔가 다른 큰 일을 했을 거예요. 했어. 통해 있을까요? 이 사람을 하고도 남아. 아. 어... 내가잖아. 어떠한 그, 뭐, 아재 총리인가? 아, 베 아베 총리야? 그분이 때 앙심을 품고 몇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때안 고쳤던 거지. 어. 만약에 그 전에 다른 사람이때 꽂혔으면 그사람 뭐 분명히 이사람사람 하나 죽이고도 남지 이게 사람을 아무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면 그 음. 뭐 사람을 뭐아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솔직히 행동을 하지는 쉽지 음. 않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범 그런 뭔가 좀 살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뭔가 관상에도 뭔가 좀 그런 게좀 심하게 어떤 면을 좀 보면은 좀 심하게 눈이나 눈이 뭐... 그렇지 눈에 살기가 오는 거지 어. 눈에 살기가 음. 관상은 변한다 그랬잖아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를 내리면 사람이 옹졸해지잖아요 네. 얼굴이 네네. 옹졸해지면서 얼굴 하관이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 네네. 몰리게 돼 있으면서 눈은 절대로 썩일 수가 없거든.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눈이 왜 우리가 뭐 힘들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랬을 때는 눈빛이 틀려. 오. 굉장히 살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오. 살기가 느껴지는 거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특징이. 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음. 그런 거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우발적인 게 아니야. 좀. 계획적이야. 그게 맨날 며칠을 이 사람 분명히 밤새도록 아마 계속 일을 갈았을 거야. 일을 갈고 저 새끼 뭐이 새끼 어? 저게 저래서 이렇게 됐다. 나라가 이 지랄됐다. 아마 모든 나쁜 거를 이 사람한테 다 탈을 잡았을 거야. 이 사람한테. 도로가 마비가 돼도 저 새끼 때문에 그럴 것이야. 어? 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졌잖아. 네네. 근데 그건 누구의 죄가 아니거든. 네네. 그렇잖아 그지? 모두의 네.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세균이니까. 네네. 근데 저 새끼 때문에 그렇다 했다. 네. 이렇게 뭐든지 그사람인데다 걸고 넘어진 거지. 참... 모든 거를. 그런 거 보면 진짜 관상이 진짜 아니 그럼. 차이... 변하잖아. 관상이 변해 있잖아. 어. 애기 때 관상과 또 중간의 간상과 끝의 간상이 변해져 있잖아, 간상이. 조금 그러면 있긴. 이 사람이 아기 때는 괜찮았는데 뭐 열여섯, 열일곱 이때부터 사람이 변해진 거지. 열여섯, 열일곱 때부터 이 사람은 일을 물기 시작한 거야. 아, 진짜요? 어 일을 물면서 모든지 불만, 불만스럽다, 뭐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 다 투덜투덜로 이제 간 거지. 뭐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생겨야안 안 생겨야지. 그렇구나. 전 세계가 뜬썩했으니까안 생겨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빙이었으니까 음. 가엽지 뭐. 가여운 거지. 그거를 빨리 좀 캐치를 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그것도 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지.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